안녕하세요, 베키입니다. 오늘은 견갑골 날개뼈 안정화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 펴펴기나 이 팔을 지탱하는 동작을 할때 날개뼈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원하는 부위의 운동도 못할뿐더러 나중에는 손목, 팔꿈치, 그리고 어깨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통증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. 특히 관절이 약한 여성분들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됩니다. 하지만 그 뜻은 반대로 이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면 팔 펴펴기를 잘할수 있고 팔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운동인 이 힙업 운동도 더잘할수 있겠죠? 동작은 총 3가지 해볼 거예요. 아주 간단하고 이 동작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.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은 각 동작마다 10회씩 정도로 꾸준히 반복해주세요. 첫 번째 동작은 팔을 하늘로 올려 시작해주세요. 팔꿈치를 바닥을 향해 구부리면서 어깨도 같이 내려주세요. 날개뼈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? 그 뜻은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누르듯이 같이 내려주셔야 합니다. 두번째는 어깨를 귀에 닿듯이 최대한 올려주시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내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팔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어깨를 앞뒤로 움직여주세요. 주의할 점은 몸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앞으로 해서 날개뼈 사이를 늘려주고 어깨를 뒤로 빼서 날개뼈를 닫아주세요. 어깨나 견갑골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양손을 벽을 짚거나 바닥을 짚어주세요.